<웃음> <웃음> 또 놀랬어. <웃음> <웃음> 무슨 소리까? <웃음> 뭐? <웃음> <우와. 웃음> <웃음> <웃음> 오, 이건 좋은 했는데. 이건이건좀 뭔 가? 도안 가? 더 안. 뭐? 놀랬어. 음, 놀랬어. 왜또 가져 왜 이거 안해안할 거라고 안할 거라고 안할 거라고 안할 거라고.